신도합다 Let's 조금... 어, 그러네. 찔찔하긴 해요. 깨지는 것도 같고, 아닐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Okay. Yeah. Yeah, d okay. yeah. okay. really a 네 c o r d Merci. Je ne peux pas revenir à ce tour. Je vais 네 e v e n i r à ce a s r i s t i n i 이제 고압 바이패스를 인데 이게 이제 그 50도가 되면은 얘가 이렇게 열려 있어요. 그래서 어 그냥 이쪽으로 대기가 가스가 이제 풍발 하는 거죠. 그래서 50도 이상이 되게 되면은, 그렇죠. 얘가 컴퓨터가 신호를 보내서 진공을 켰죠. 그러면은, 얘가 풀러로 들어가는거거든요 들어와서 풀러를 지나서 이쪽으로 이제 다시 나가는거죠 그러니까 이제 BMW 에서는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번에 나온거는 열을 받아도 열을 받았을때 받아도도열렸어 그렇죠. 50도 이상이 돼도 얘가 이제 이렇게 열린다는거죠 원래는 열리면 안되요 그렇죠 맨 아, 한, 처음에 한번 열린다고 50도. 아니, 9 0도가 엔진 처음에 디젤 엔진은 조금 열을 받아야 된다고 해서. 그러니까 그게 50, 도 열을 받는 게 아니고. a n d 7 o c h t o b 여 잠깐만 가보시는거나요 이거는 실은 저압 쪽이 아니라 낮은 ECC에 어떤 영향도 주기는 하는데 시지적으로는 고속에서 쐈을 때 분사를 안 해요. 이거를 어. 어, 보고서 이제는 저희가 이거를연말를해 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이렇게 심한 것들은 그냥 비슷한 거 맞는 것들 켜서 해줘요. 제가 이거는 어, 의외로 살짝 있잖아요. 아 그러네요. 이거는 어, 체로수가한 10만틀 정도 안에 있고 해야 된다는 거 그러면은 그 일년에 한 번씩이라는 게이것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저 이제 저 클럽 저거는 제 같이 들어가요? 아, 그러니까 두개 같이 해야 되는 거네요? 이아라는것 같이 들어가는 되는 거고. 아, 그 그러면은 왜 이전에 1 0만회 했을 때 그분들은 왜이것만 하라고 그랬을까요? 이제 같이 했겠죠? 아니에요, 이것만 했어요. 이 밸브가 이제 다이렉트 밸브거든요. 50도 이전에서는 냉각수가 50도 이전에 열려서 다이렉트로 들어가고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닫힘으로써 이쪽 구멍으로 해서 쪽으로 쿨러를 통해서 식어서 배기 가스가 들어가게 되죠. 아니요. 불빛이 있는 게나가실거 같아. 네? 예. 고춧가루 작업을 하나 끝나면 가잖아. <웃음> <웃음> 저게 더 오래 걸리는 건가 안될 인젝터가 이게 이것도 오래 걸린다. 그냥 한개 이거 달고 저거 달고 인젝터가 끝나야지만 끝나는 거군. 근리그오리는 네. 나중에 끼든가 막 그런 식으로 해석을 찢어진 오리입니 여기 이제 에다 먼저 껴놓고 야 되는데 반대로바닥파이에 껴놓고 쓴다든가 아니면은 운송하다보면 이제 빠져가지고 요하렇게시키도해봐야뭐이는 그렇죠? 근데, 그저 몇백원짜리 하나가 지금 잘못 <웃음> 껴가지고 터져서 가스가 한마디로 센 거잖아요 공기가 새는거죠 그렇죠 러니까그 그래. 공기가 새는거잖아요 응. 원래 정상적으로 들어가야 될 공기가 그렇죠. 100이 들어가야 되는데 90이 들어가면 그렇게 안되는거죠 그렇죠. 그러네 네. 그러니까 그러면 90이 들어가서 인젝터 안으로 에어가 들어가야 되는데, 100이..? 그러면 이제 매연이 발생한 거죠. 아. 그래서 혹시 인젝터에 가루 들어간 것도 없으니까.. 이거는 매도적으로 이제 나무져서, 아. 티러스라이트 때문에 이제 남무져서 이걸 뚫으실 때요. 그렇죠. 볼트 위치가 어딘지 알고 어떻게 한 번에 탁탁탁 꽂지셨어요 되게, 되게 신기했어요. 야, 그래. 처음에 저쪽 거 하나를 딱뜨시고그 다음에 손에 한번딱 왔는데 바로 꺼지셨거든요 저는 이게 안 보이는데, 볼트 위치가. 야, 어떻게 살리셨지? <웃음> 한 번에? 아, 되게 신기했어요. 그래서 이, 이게 혹시. 표시가 있나 하고 계속 봤는데 표시도 어, 없는데 네. 와, 한 번에 딱 찾을 수 있는데 드레신이어떤 이에 고무링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네? 거기에 고무링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아까 껐잖아요. 아 그래요? 지금 <웃음> 아가지고 그래서 고무링을 먼저 끼어놓은 상태에서 지금 이거 끼워놓으야죠요 아, 아주 예쁘네요. 아,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그 저기 그 파이프에다가 고무링을 끼고 이렇게 끼워서 그이니까 크림, 이게 아. 제대로 안 들어가고. 이쁜 말로 씹힌다는거죠 아, 응. 씹히는거는 그러니까 저렇게 되는거는 얘가 대 부분 저기다 안착을 안시켜 놓고 그러니까 트러스틱 본체에다 꽂아야 되는데 그렇지. 거기까지, 하나씩 타이프에다 쏟아서 밀려서 들어가니까 응, 그러니까 이제 호.. 볼트를 조이다 보니까 그렇죠. 홀이 제대로 안 들어가. 훈이 제대로 안 들어가니까 타타가 채어주면서 먹겠죠. 네, 네. 여기 있이는 에어 컨트롤 밸브라래요이거뭐 하는 건지 아세요? 네. 흔들려 조절합니다. 이거요? 많이 조절합니 디젤링 현상을 방지해주고. 어떤 일이? 디젤링. 디젤링. 젤링이라 그러거든요. 디젤링 시동 끄으면 그게 바로 안 꺼져서 크라프더 퇴사를 할 수가 있어요. 아 음, 그런 거를 이제 얘가, 시동 끄면 얘가 딱 나와서 공식을 못 들어가게 해서 시동을 딱 꺼주는 거예요. 그리고 DPF 작동될 때. 네? DPF, 어, 재생될 때. 얘가 그냥 나면 DPF 재생이 안 돼요. <목소리로> 아, 그래? 그, 뭐. 볼... 저 <웃음> 안쪽 이, 안 보이 실까 봐. 두진이 하나는 그 이거는부터 털어 거요 아, 다른 데요 네, 버티. 이거 더워 놓신 어? 네, 초상권을. 어? 보세요. 저는이 정도로 나와요. 끄셔, 끄셔. 끄셔, 끄 반찬물을 먹다 오일테일 수 같아요 오일테 엔진 이오일같요 다음에 엔진 을이트 해놔실 때오일테 네. 그 시선트 작업을 네. 제작업 한번 하셔야 될것 같은데 네. 소봤 그 말하니까 청년하는 것 같아요 그 말하니까 청년하는 것 같아요 제가요, <웃음> 여기는 기름이 좀 흘러나오는. <웃음>